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풍 스포츠카 과학의 힘을 받아서 떡상해버린 우리 스포츠카 이상의 꽃 갈겁니다 야잘 끌었다 나이스 나이스 야 뭐야 이거 잘 싸웠어 그렇지 야 가자 스포츠카 아부롱부릉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막고 없는 스포츠카 이상의 꽃입니다 자 이상의 꽃으로 사용할 스킬은 기가 드레인과 꽃잎 댄스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도움베리어 두개 껍질 방울 기어베머리 띠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플러스 파워 스피드어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개는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세트 효과는 블랙 3레벨 그린 3레벨 이렇게 두 가지 세트 효과 들고 가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버프 받아서 빠꾸없이 적진으로 돌진해버리는 이상의 꽃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볼겁니다 아, 이번에 이상의 꽃이 굉장히 좋은 어플를 받았잖아요 자 뺏어먹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득이에요 지금 위쪽에는 우리가다 먹었고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이러면 여거까지 뺏어먹어야 되는게 아주 여전히 거군요 자 먹었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상의 꽃에 먼저 해야 될건 레벨업이에요 아니 어떤 포켓몬이든 렇겠지만요 헤오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저쪽에 달코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야될것 같습니다 자 먹었고요 총을 나빠지 않았어? 자, 기가 드레기까지 깔끔하게 써줬고 이 정도면 완벽하게 괜찮... 았다야 잡아 잡아! 못 잡았어? 아 이거 좋 도와줘 얘들들아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쟤 꼴속부터인가 그래서 그렇게 자꾸 꼬리 집착하는 건가 누가 꼬리 집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꼬집 댄스 될 때까지는 본보 해야 됩니다 좋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나이즈 됐어 됐어 됐어 붙어 이거 나이즈 그렇지 무서웠어요 이득 이득 나이즈 그렇지 일로 오세요 아아 <웃음> 아 아깝다 자 궁극기 어서 그렇지! 자 들어가서 쇽쇽! <웃음> 아 죽어! 아 맛있다! 아 좋습니다 자다 먹어줬고 야, 마지막까지 캐리를 해줬어요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일단 확실히 좀 라인에서만 버텨서 이상의 곳으로 진화를 해서 페니댄스랑 기가 드레인을 배우기만 하면 너무 좋거요 예전에 라떼 시절의 포유긴 한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력은 아니지만 좋은 위력을 발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 좋아요 자 나이스! 어 죽어! 어이구 뭐 어디갔다! 종까지이자새기아 만병 정취식 때문에 그극기 무시당했어 와 이런 어메이징한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아래 달콤킨 저거 아못 막았다 저거 막아야 되는데 어 이거 나 죽겠는데? 어? 내가 진다고? 야 니가 그렇게 세냐? 어? 개딱지 주제에 어딜 까부는 거야? 밀어놓고 아래쪽에 이거 빽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거든? 이거 어차피 지금 아 왔네 그일다그일다그일다 도... 아, 진짜 개탕진 진짜 너무 귀찮다! 어, 저는 죽었지만, 어,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 어그로 끌어서 리자몽의 궁극기를 없애버렸다. 야,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나이스!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잖아 나이스! 이상이 코치 초반에 약한 게좀아직도 흠이긴 해요 지나야 하는 포켓몬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딜러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 팀의 패착이 뭐냐면 다 진화형이야 지금 다짝 진화형이죠 네, 저쪽에 피카츄, 우브지 있고 이상했고 정글로 보냈고 그러니까 이게 쟤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장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싸움 걸어봤자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저희가 커야 돼요 이거 킬가도들어가죠 저거 저러면 안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들어가서 죽으니까 결국 쟤네들이 경험치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저거 봐또 저러잖아 결론은 까불면안돼 지나영은 절대로 까불면안돼 초반에 한칼리아스가 제일 잘 컸네 나 좋습니다 어떻게든 됐어요 꼬니 댄스 배웠고 자, 여기서 커야 됩니다 5분 전에만 최종 지나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구석이 들어오는 이상 껌 먼저 잘라도 돼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았어 아니 한카이아스도 잘하는데. 가는 걸 알아주면 좋겠구만. 좋은, 아주 좋은, 어지간. 야 게리했다, 나이스. 도망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그 순간의 판단을 잘 이용해서 스틸을 해버렸다. 생각보다 이상했고 강평이 진짜 세거든요. 이카리만 믿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풍 스포츠카 과학의 힘을 받아서 떡상해버린 우리 스포츠카 이상했고 잘겁니다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야잘 끌었다 나이스! 나이스! 야 뭐야 이거! 잘 싸웠어 그렇지! 야 가자 스포츠카! 앞으로 아, 부릉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에지님 I 비 o t 안녕, I 카 o t u 뭐 우주라고? 어 브롱브롱. <웃음> 어 수정. <주공. 웃음> 나이스. 아 너무 멋있어 우리 팀. 캐리에서 이겼어 우리 팀 캐리에서 이겼어. 이거는 짱크래스가 잘해서 이겼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글로 오케이. 아, 좋은 선택. 나쁘지 않은 선택. 안녕하세요. 글로라세요. 들로와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었잖아왜 그리 놀아! 아, 좋아요. 자,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7만정도 나왔습니다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아나 캐리한거야 이 정도면 총히 캐리한거 합니다 딜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지는 못했어요 와야 그래도 딜량 1등이네 아 물론 상대 이상의 꽃이 더 잘하긴 했네요 네자 예전에 천없이 강력했던 이상의 꽃이 버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솔직하게 잘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버프를 받고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쓸모가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뭔가 이제 메타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플레이해보 소감은 충분히 쓸모 있게 바뀌었고, 데미지도 준수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기가드레인이 버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꼬니댄스가 이제 버프를 받았어요. 데미지 증가가 되고, 쿨타임 감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쓸모 있게끔 바뀌었다. 플락스를 밟아갖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왕! 하면서, 아, 초도교패고 기가드레인 써서, 체력 유지하고, 뭔가 이제 시 c 기를쓸것 같다. 그러면 만병통주제 쓰고, 기가드레인으로도 현상 유지가 안되데 그럼 궁극기 쓰고, 계속해서 질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야금야금. 기생 중처럼 쪽쪽 빨아 먹는 그런 그런 플레이로 해 주시면 아 너무나 좋게 적들을 문으로 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합니다.